목이 물린 것처럼 다리가 아프다고 그러면서 걷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음. 못하게 하고 알레르기 성 자반증이다 이렇게 판정을 받았어요 거의 한 1년 정도를 계속 반복을 했어요 아,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책을 읽어보다가 안 되겠다 원 선생님한테 한번 방문해 봐야 되겠다 해서 오게 됐어요 저는 7살 딸을 키우고 있는 강릉에서 온 김희정이라고 합니다. 모기 물린 것처럼 엉덩이랑 발목 부분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 가지고 모기를 물린 건줄알고 갑자기 저녁 때쯤에 이제 다리가 아프다고 그러면서 걷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발목 부분이 이제 막 부풀어 올랐던 게 여러 개에서 막 하나로 뭉쳐져서 희한하게 변하는 거예요. 알레르기성 자반증이다 이렇게 판정을 받았어요. 네, 입원을 했어요. 너무 자반증이 갑자기 심하게 올라오고 전체적으로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입원해서 그 스테로이드 처방도 는 일단은 할수 있는 게 없어서 치료를 좀 하고 입원을 한 일주일 정도 하다가 퇴원을 하는데 이제 배가 계속 아프다 이렇게 말하네. 저는 이제 고게 자반증에 그 같이 동반되는 건지 그때까진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퇴원을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밤에 아기가 잠을 잘못 자고 계속 배 아프다고 그러면서 관장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관장을 막 해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여쭤보니까 이제 하나의 증상이다 하셔서 그때도 이제 스텝 스테로이드를 좀 복용하면 괜찮질수 있고, 안 먹으면 또 아팠고, 이런, 이런 증상이 계속 반복됐어요. 아니요, 자반에는 별다른 차이는 없었고요. 배 아픈 증상은 호전이 됐어요, 스테로이드를 먹었던. 그게 진짜 이게, 그러니까 여러 사람 말을 들어봐야 된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고, 그리고 방치하면은, 나 뭐, 어 운이 좋으면은 날 수도 있고, 뭐하겠지만 저가 제가, 제가 경험한 바로는, 방치하면은, 애기만 좀 너무 힘들어지고 또뭐렇게 신장 같은 거에 또 무기도 줄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발병을 만약에 발견한다면 바로바로 바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예 고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예, 저는 이렇게 지켜보는 지켜보다가 소윤이가 많이 힘들어했고 너무 안 좋아졌기 때문에 빠른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